시동을 끄고 수분 후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레벨도 오일 상태도 모두 양호하네요. 에어 클리너를 먼저 교체합니다. 삼성차답지 않게 교체가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수공구 하나 필요없이 교체가 가능하죠. 에어 클리너와 비교해 오일 필터는 조금 번거로운 편입니다. 인테이크 파이프를 탈거해야 오일 필터를 탈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오일 필터를 탈거합니다. 신품 장착 전오링에신유를 바른 후 장착합니다.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하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 마스킹을 꼼꼼히 해주고요. 언더 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드레인해 주고요. 이보로 부른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표출합니다. QM3 드레인 플러그 와셔는 조금 특이한 모습을 띱니다 메탈 재질이 베이스이며, 가운데가 러버 재질로 코팅된 형태입니다. 와셔 미교체시미세누유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꼭 교체를 진행합니다. 신품 와셔를 장착한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클리닝해 주고요. QM3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환될오일은 노스시, 웨이브 파워, C4, o w 30입니다. C4 규격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QM3나 QM6와 같은 차량들은 이 규격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합성률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주입 끝났으면 시동을 켜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80%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